우리 든든하게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.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. 1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 김상돈 시장님의 1년, 아니 이게 1, 7, 7, <웃음> 민선 7기 1주년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그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다닐 것을 약속드립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<웃음> 고맙습리의양 시민들이 에, 시장이 열심히 시정 시장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